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화가 오시는 분들 요즘에는 아파트를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는 전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언제 사야 되냐? 아파트가 몇 프로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이냐? 아파트 미분양은 언제쯤 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셔도 사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물론 저번에도 얘기한 바 항상 동일하지만 공급의 장사 없다는 것이고 뭐 저는 차트 뭐 그런 쪽에 설명은 뭐 제가 해 드릴 수도 크게 없고요 뭐 그쪽으로 차트 보고 얘기할 건더기도 없지만 은 근데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 보면 뭐 대부분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지금 8월 달 미분양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7월 달 정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요. 수성구 마찬가지. 만촌동 법무동이 아니더라도 지금 미분양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됩니다. 8월달 미분양 자료가 나오면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또 묻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물론 재개발도 또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파트 먼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7월 30일 날 미분양 사태입니다. 뭐 자료를 보시게 되면, 뭐,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할것 없이 계속해서 2007년부터 해서 월간 추위가 계속 나오죠. 7월달. 동구 같은 경우는 뭐, 38세대, 그 다음에, 아 중구 38세대, 뭐, 동구 747세대, 북구 317세대, 수성구 24세대, 달서구 1세대, 달성군 21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한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전 2007년, 그 다음에 21년 2월 달에서 이런 그래프를 대구시에서 다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사이트 뭐 확인해 보시려면 대구시청 홈페이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묻지만 마시고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전월 대비 2021년 6월 30일, 2021년 7월 31일에서 60제곱메타 이하, 60제곱메타 뭐 이하 초과 다 나오죠. 85회비 정도가 기본적으로 33평, 국민주택 실평수 25평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대해서 전월 대비 지금 어느 정도, 뭐 지금 미분양이 낫느냐, 중공이, 중공후 미분양냐, 이 인공전 미분양이냐 해서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3주 훑어보시면 되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했을 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 대부분 회사 보유 분으로 해서 금액을 내려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아파트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월 대비 12.9%가 증가했다는 걸 수,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구군별로 해서 미분양 형안도 마찬가지 지금 1148 세대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32세대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이상 1095세대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상 21세대 해서 미분양이 발생됐다 그리고 동구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할것 없이 세대세가 나옵니다. 세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공 미분양 현황 마찬가지 여기 잘 나오죠. 총 137세대. 마찬가지 동구 24, 북구 76, 수승구 17, 달성군 20. 그리고 뭐 저는 뭐 길게 이걸 가지고 막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현황 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표를 개인적으로 시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뭐 유튜브 뭐 시간 끌기 위해서 장음하게 그래 얘기해 봐야 저도 입맛 아프고 듣는 여러분들도 지루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시청에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영상도 별로 다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영상을 안 보면서 뭐 이런 어플 뭐예요 뭐그 자꾸 댓글 다는 분들 영상에 제가 다 대답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자꾸 두번 세번 손가락 아프게 자꾸 글 적지 마시고 그게 읽어 보시면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미분양 재개발 어플 치면 다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지 자꾸 뭐했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피곤합니다 서로 불편한 그런 시간 낭비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마찬가지 대구 민간 분양 미분양 현황총괄이다 나오죠. 대구총, 그 다음에 중구, 동구, 서구, 남구할 거 없이 미분양주택 21년 7월, 그 다음에 민간분양주택 21년 6월 해서 총계가 다 나옵니다. 총계가 다 나오고 마찬가지 제곱미다 60제곱미터, 60에서 85제곱미터, 전용 8 2 85제곱미터 초과 여기서이기 평수로 나누면 평수를 확인하려면은 곱하기 0.3025 를 하시면 평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85 제곱 메다 같은 경우는 평수가 몇평 이냐 85 곱하기 0.3025 하면 7평 수씩 25평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분양 평수는 약 33평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분양 사태가 지금 대구에 총 21개 그 다음에 전용이 60에서 85 지금 1095 세대 마찬가지 60제곱미터 이하 곱하기 0.302 하면 평수 나오겠죠. 32세대. 그리고 중구에서 9세대. 동구 101세대. 서구에서 없고 남구 얻고 북구 241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평수마다 미분양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있고 진공전이냐 진공후냐 해서 또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씩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물론 제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뭐 쉽게 설명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어더 편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궁금해서 수시로 봐야 되겠다 하시면 대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인을, 잘 해봐,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 국토부 홈피 자료에 들어가면 마찬가지 다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직 8월달 미분양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수시로 체크를 해보시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 정보력이 있으면 이런 자료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는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 20% 30% 뭐 저렴하게 매물이 나왔다 그런 매물들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어느정도 숙지를 하셨는지 뭐 아파트를 사야 되나요 안 사야 뭐 언제 사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전화가 없어서 전화 받는 저도 사실 편하고 전화 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느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할줄 모르거나 이렇게 얘기를 못해서 올리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더욱 고급적인 정보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요즘 들어 유독 재개발 어떤 보상 부분에 재개발 건그 다음에 1억 2억 가지고 투자 하실 분들 다양하게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요 사실 뭐 제가 정말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의 재산을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에 대한 원망도 사실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향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뭐 그냥 무작정 제가 뭐 1억 있는데 2억 있는데 어디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뭐 전화 주신 분들 중에서도 계시지만 그 돈에 딱 맞추다 보면 오피스텔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아파트와 똑같은 애무단지가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위치에 정말 괜찮은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에서 뭐 아파트를 마스 아파텔 아파트 오피스텔 뭐 다양하게 지금 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꾸 돈에 맞추지 마시고 뭐 금리가 뭐 0.25% 올랐다 뭐0 .3, 0 0.3 0.03% 올랐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1억을 빌려도 0.25% 올려서 계산을 해보면 평균 한 달에 나가는 이자는 2만원 뿐이 되지 않고요. 사실 1, 2억을 가지고 뭐 2, 3억, 3, 4억짜리 투자를 한다 해서 월세만 받는다면 그런 금리 임상에 대해서 막 너무 큰 걱정을 하시면서 부동산 구입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예, 매스컴에서 마찬가지고 유튜브에서 마찬가지고 시청자가 있어야 되겠죠. 시청자가 유수를 봐야 되겠죠. 유튜브 마찬가지 구독자가 봐야 되겠죠 썸네일 자체 메인 타이틀에 사실 그렇게 뭐좀 과하게 작,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가서 조용하게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판단력과 지식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시고 답답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시고 문자를 주시고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바로 끝으로 바로 재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